지금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시장으로 m s g 냉면 재료 사러 가는 길이고요.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아까 집에서 육수는 다 만들었어요. 뭐 설탕은 여기 홍콩 브랜드 그리고 다시다만 한국 브랜드고 그리고 간장은 이금기 예 그리고 뭐 소금도 여기 브랜드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고명으로 얹을 뭐 오이 같은 거 그리고 방울토마토 살 계획이고 그리고 면이 문제인데 그냥 우리나라 그 라면 사리 면을 살 건데 없으면 은 여기 있는 재료를 이용해야 될것 같고 있으면 은 그걸 사가지고 이제 냉면을 만들 생각입니다. 어, 지금 한국 라면은 많은데, 어, 라면 사리가 안 보이네요. 야, 여기 떡볶이도 있네. <웃음> 일단은 동남아시아 빌라는 여기 국수면으로 도전